저희가 재능 기부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의미로 책까지 기부하게 됐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릴 도서는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입니다 뭔가 갑갑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책 읽는 동안이라도 잠시나마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어, 책 내용 자체도 되게 가볍고 어, 입가의 미소가 절로 나는 재미있는 책이에요 읽고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